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제가 타는 재비기 느낌에 대해서 컨텐츠를 찍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박스를 타다가 백사이드 스미스가 너무 안 돼서 그 집중적으로 타다가 블런트까지 연습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해가 졌어 타긴 탔는데 와 이거 쉽지 않네요 일단 그러면 오늘 <웃음> 박스 탄거 탐구, 박스 탄거대로 넘기고 째비기는 거의 엔드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드오버인데 어, 양쪽 휠이 땅에 붙기 전에 보통 이제 백사이드 원에일이나 프론사이드 원에일이 180도 돌아가는 그런 기술들을 할때 한쪽을 먼저 찍고 떨어질 때 나머지 덜 돌아간 각도를 더 돌리기 위해서 땅을 짓는 발 축으로 더 돌리는 거를 째비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째비기가 그때 당시에는 뭐좀 자질부레한 깔끔한 하지 않은, 사이드 원헬이 하더라도 한 번에 돌아서 딱 떨어져야 엄청 스타일리시하고 깔끔한 트릭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째비기를 하면 뭔가 깔끔하지 않은 트릭처럼 그때 보였었거든요. 아, 여겨졌나?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막 째비기로 못뭐 타면은 야, 다시 해, 다시 해,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째비기를 엄청 잘 타면은 그게 좀 스타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도 있고, 이 째비기가 연습을 해두면 내가 어떤 트릭을 연습을 할 때 몸이 좀잘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랜딩 확률을 좀 높여주는 거야. 제가 제가 타 보니까. 그래서 이제비기를 따로 연습을 하면 좋은데 기본 자세는 엔더 오버예요. 그래서 엔더 오버 느낌으로 먼저 연습을 하고 제비기 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면 돼요. 엔더 오버는 보드의 선 자세에서 테일 축으로 틱택하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게중심을 먼저 디든 발에 둬야 된다는 라 거예요 어려워 어려워 자, 백사이드 원에이리 할때 우리가 이제 안쪽으로 해서 돌게 되는데 이렇게 돌거 아니에요? 그때 노즈를 먼저 땅에 찍는 거야 테일이 떨어지기 전에 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리는 거죠 연습이 따로 필요한 이유는 이게 무게중심만 잘 조절하면 엔드오버처럼 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연습을 해 두는 게 좋아요 백사이드 원에이리 할때 90도로 떨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앞발 축으로 땅을 비비듯이 더 어, 돌리는 거죠. 남은 남은 밧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세비기가 되는 거예요. 하프캡도 마찬가지. 요 세차고. 네, 이렇게 한쪽, 한쪽을 한쪽 먼저 찍어서 나머지 쪽을 돌리는 건데 이거 할때 어깨를 먼저 돌리고 이제 보지가 따라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 그래서 기본적인 거 연습하시는 분들은 째비기가 필요 없지만 째비기의 응용이 엔드오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장애물 넘는 거할 때도 이 째비기가 엄청 많이 도움이 돼요 깔끔하게 원웨일이 돌려가지고 장애물 넘는다면 어 그거는 완전 뭐 째비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장애물 넘는데 그래도 뭔가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가지고 떨어질 때 그때 몸에서 그냥 반응을 하는거죠 째비기로 근데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이런 소리가 제비기예요. <웃음> 왜냐면 저는 좀 연습을 예전에 많이 해둬 가지고 이게 공중에서 남은 거를 좀 이렇게 비, 몸을 비틀어서라도 이제 랜딩을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비기를 연습했을 때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몸이 알아서 이게 렇 비틀어서 제비기를 하려고요, 공중에서. 그러면 땅에 닿아서 이렇게 비벼서 랜딩 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여기서 공중에서 여기서 이미 째비기를 하면서 내려와서 오히려 더 완벽하게 연습하는 트릭이 되는거죠 지금은 좀 째비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다돈 케이스 뭔가 브레이크를 받는거죠 삐끗 하지만 그게 째비기가 돼서 다 돌진 않아도 랜딩을 할수 있게 되는거죠 그래서 째비기를 따로 연습을 해두면 여러모로 좀잘 쓰이는 것 같아요 그냥 알리 무게중이가운데다 두는게 아니고 백사이드 원에 이리 할때노즈 쪽에다가 이미 이렇게 무게중심을 실어서 로즈를 이렇게 먼저 떨군 다음에 나머지를 슬라이딩 하면 돼요. 째비기는. 아 그리고 째비기가 제일 많이 쓰이는 트릭은 아무래도 까발레리얼 같은 360도 돌아가는 트릭에서 째비기가 좀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360도 돌때 나머지 완전 완벽하게 돌지 않더라도 한쪽을 먼저 딛고 나머지를 돌리는 거죠. 이런 거 연습할 때재비기를 해두면 좀더 안정성 있게 돌릴 수가 있어 그래서 뜨는 쪽 먼저 밟아야 하는 쪽에 몸을 좀 날린다는 느낌으로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날려야 돼 찍찍을 방향으로 날려서 먼저 딛고 나머지는 기든발 축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요밴드 오버 프론트 사이드 온 헤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째비기는 원웨일이 업 방금 했던 프론사이드 원웨일이 백사이드 원웨일이 같은 거 장애물 위로 올라가는 거할때 도움이 엄청 돼요 이런 두 계단짜리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리를 쳐서 이미 180도를 만들어서 올라가기에는 저는 그래요 저는 피지컬이 그렇게까지 안돼 그래서 알리를 쳐서 노즐 먼저 올라갈 곳에 밟고 나머지를 측으로 째비 주는 거죠 이런 거할때 째비기가 진짜 좋 그래서 째비기를 연습해요 나무재질이어서 엄청 미끄러워 근데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게 확실히 어렵네 지금 몇번 해봤는데 엄청 넘어져 이제 방법적인거니까 올라갈 때 한쪽을 먼저 딱 찍고 나머지 올라갈 때 비비듯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라든지 뭐 장애를 넘는 거라든지 이런 게 훨씬 쉽다 그리고 랜딩 확률도 올라가고 좀더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째비기를 연습을 해두면 여러모로 좋아요 여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많이 째비기 방금 째비기로 넘어졌어 아무튼 이 째비기는 이 원리만 빨리 몸으로 깨닫게 되면은 엄청 쉽거든요? 방금 째비기로 하려고 했어 실패했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백사이드 원헤리를 째비기로도 할수 있는 거죠 틸플립으로 90도만 돌리고 랜딩할때 순간적으로 몸을 <웃음> 몸을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째비기를 하는 거죠 몸을 어디로 날릴지가 좀 중요해 포인트는 째빌 때 축이 되는 무게중심을 확실히 한쪽으로 쏠리게끔 몸을 날려야 된다 그래서 축을 딱 딛고 나머지를 빗 이렇게 비벼줘야 되니까 그 요령과 방법을 빨리 캐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따로 연습을 해두면 좋아. 백사이드 힐이 아니어도, 레지트릭시, 뭐, 아웃 할 때도 마찬가지. 앞발 축으로 엔드오버 연습하고, 뒷발 축으로 엔드오버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 재비기가 어느 정도 느낌이 바로 올 거예요. 최근에 연습했던 프론사이드 힐 플립 같은 거할 때도 처음에 째비기로 많이 랜딩을 했거든요. 뭐 지금도, 지금도 째비기로 랜딩하기, 랜딩하고 있긴 하지만. 어 째비기가 만약에 안 됐다면 그냥 탁 멈추고 넘어지고 이거에 거의 반복이어서 몸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더 넘어지면 그 충격이 계속 몸에 쌓이니까 근데 째비기를 해주면서 부드럽게 멈추고 부드럽게 서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좀어 자신감도 생기고 방법도 좀더 다른 방향으로 깨닫게 되고 해서 이 째비기가 어 이거 좀 연습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째비기로 여러가지 트릭들을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안전하게인가 맞나? 랜딩 할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왜냐면 째비기를 하면서 무게중심이 틀어지면좀 버티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째비기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건어떨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달아봤고 째비기를 잘하면 엄청 타일리시 있게 탈 수도 있어요 되게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무식하게 좀 힘으로 하는 타입이어서 뭔가 쾅쾅 쬐비기를 한다고 하지만 엔더오버 같은 느낌도 있고 하는데 이 쬐비기를 잘하면 엄청 부드럽고 멋있는 또 스타일을 또 갖게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안전하게 보드 탈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탁 멈춰 가지고 충격 다 몸으로 흡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보다 쬐비기를 해서 어느 정도 부드럽게 멈추고 그 와중에 버티다 보면 랜딩도 할수 있게 되고 그래서 좀 좋은 점이 좀 많은 것 연습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그 혹시나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좀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고 벌써 밤이 됐어? 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빵! 어. 하이파이!